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막 푸시업 벤치프레스 해도 가슴이 이렇게 민자로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가슴 운동을 해도 가슴이 안 크는지 그리고 가슴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푸시업 같은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푸시업 했는데 가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푸시업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가슴보다는 솔직히 어깨나 팔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푸시업을 하든 벤치프레스를 하든 그게 가슴을 위한 운동이라 할지라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 운동성은 이 팔에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지금 이 어깨나 팔이 거의 가슴이랑 비슷하죠 이런 취향의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슴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슴이 잘안들어가는 이유는 가슴을 쓰는 신경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팔에 힘 한번 줘볼래요? 딱힘 들어가죠? 힘을 줄줄 줄 안단 말이에요 가슴에 힘 줘보세요 봐요 말랑말랑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힘을 줄줄 줄 모르고 여기는 힘이 잘 들어가잖아요 가슴은 실전에 거의 쓰일 일이 잘 없기 때문에 팔로 운동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가슴을 쓰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기본 세팅 동작이 하나 있어요 덤벨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헬스장에본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넘길 때 가슴이 벌어지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이제 허리를 깐단 말이에요. <웃음> 똥꼬를 딱 조여요. 똥꼬를 조이면 허리를 안 까요. 여기서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음,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힘을 주고 자연스럽지 못한 동작. 가슴을 벌리듯이 한번 해보세요. 벌리듯이. 벌리듯이. 둘, 그렇지. 똥꼬딱 조이고. 그렇지. 봐봐요. 여기 가슴이 벌어지죠 여기가 어떻게 모이는지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이럴 때는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가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푸쉬업을 했을 때 아니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반드시 견갑골이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갑골이 모이는 거 하면 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바로 등 운동 로우예요 로우. 가슴을 잘 쓰시려면은 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럼 롤을 한번 해보러 갈게요. 이게 가슴 운동을 위한 워밍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가슴을 이렇게 벌리듯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슴이 벌어지듯이.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광배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신 중요한 게 아까처럼 허리를 제끼면 안 된다는 거. 여기 배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슴을 벌려준다. 어휴, 땡기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여기서 등 운동할 때도 땡기면은 여기가 들어간다고요. 어깨랑 팔이 등 가슴 운동의 적이라고요. 적. 여기서 가슴을 늘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가슴 운동을 위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가슴이 잘 들어갑니다. 가슴이 앞에서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날개뼈가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실상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의 차이지 동작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푸쉬업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 여기서 익숙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팔로 막 그냥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 자극이 잘안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스미스 머신에서 이렇게 높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푸쉬업 자세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딱 잡았을 때이 꼭지 라인이 이렇게 쫙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빼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이렇게 빼면은 가슴이 안 들어갈 수 있다. 보세요. 내려갔을 때 꼭지랑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은 다시 한번 푸시업 한번 해볼게요. 아까 로우 한 것처럼 여기 날개뼈를 모으는 거예요. 로우 하듯이 날개뼈를 모아요. 오케이, 스탑, 스탑, 스탑. 날개뼈 다모아졌죠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내려가지 마세요. 여기서 가슴을 핀 채로 여기 어깨가 나오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이때 가슴을 핀 채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다시, 다시. 오, 이렇게 어깨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깨 힘으로 푸시업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날개뼈 모으고, 날개뼈 모으고 날개뼈 모으고 날개뼈 모으고 턱 당기고 그치.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올라온다. 그대로. 그치. 다시, 다시, 다시. 날개뼈 모으고. 날개뼈 모아. 날개뼈, 날개뼈. 그치, 그치, 그치. 가슴 벌어졌다. 그 상태에서 벌어진 채로 올라오기.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아마 푸쉬업 20개 30개 하던 게 10개도 안될 거란 말이죠.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전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횟수를 많이 못 하더라도 잘하고 계신 거란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슴은 나머지 애들을 잠재워야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만 쓰였을 때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행 능력이 좋다. 가슴 잘 들어간다. X 오 오. 찌찌 좀나왔데오 진짜 나왔다. 어깨 들. 그렇 어. 깨딱 이게 뜨지 않고 어깨가 나오지 않고 어깨가 말리지 않네. 어깨가 말리지 않은 채로 배딱 유지하면서 그 어깨 말리지. 오케이. 오케이. 시 벌려서 여기 모였으면 어깨가 말리지 않게 고대로 올라와요 어깨가 뒤집짜자는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 다시 이거 싹 벌려요 싹 벌려요 어깨가 그렇지 어깨 유지하면서 고대로 그치 짝짜는거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가요싹고 잡고 오게티어진다 오케이 시작 3 2 1 오케이 그만 가슴 운동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강아지들이 센 강아지가 있고 약한 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먹이를 통째로 그 강아지들한테 다 줘요. 그러면 센 강아지만 먹이를 먹어요. 약한 강아지는 따로 챙겨줘야 된다고요. 따로 챙겨주기 위해서 해야 될 자세가 그 가동 범위를 줄여가지고 가슴만 쓰게 하는 그 자세라는 거예요. 다음번엔 벤치프레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